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료염손해배상보장법 제27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제27강도 지난 시간이 이어서 제5절 책임제한 절차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어, 제2장 유조선에 의한 유료염손해에 대해서는 제1절에서 유조선의 유료염손해배상책임, 제2절 유료염손해배상보장계약 제3절 국제기금에 대한 청구 및 분담금, 제4절 추가기금에 대한 청구 및 분담금 등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어, 그에 이어서 책임제한 절차에 대한 자세한 규정들을 어, 두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 제5절 책임제한 절차에 대해서는 32조에서부터 42조까지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했는데요. 어, 지난 시간에 제32조 책임제한 절차 개시의 신청, 제33조 책임자한 사건의 이송 제34조, 공탁명령 제35조, 국제기금의 참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번 시간은 제36조 기, 국제기금에 대한 책임자한 절차 계속의 고지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6조의 조문을 보겠는데요. 제36조 국제기금에 대한 책임자한 절차 계속의 고지 제1항 책임자한 절차 개시를 신청한 자, 수익 채무자 또는 책임자한 절차에 참가한 자는 국제기금의 책임자한 절차의 계속을 고지할 수 있다. 제 2항 법제 36조 제 1항에 따라 고지를 하려는 자는 법제 41조에서 준용하는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자한 절차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항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법원은 법제 36조 제2항에 따른 서면을 국제기금에 송달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조문은 책임제한 절차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 당사자 등으로부터 국제기금에 대해서 책임제한 절차 계속의 고지를 할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고요. 고지의 방식과 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어, 책임제한 절차 개속의 고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제기금협약 제7조 제6항 제1문에서는 최약국은 선박소유자 또는 그 보험자 등에 대해서 오염손원의 배상에 대한 책임협약에 기한 소송이 자국의 권한이 있는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 그 절차의 각 당사자가 자국의 국내 법령상 국제기금에 대해서 그 절차에 대해서 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 피해자와 선박소유자 보험자 등과의 개별적 소송 절차에 있어서 어, 소송 당사자로부터의 어, 국제기금의 고지 절차를 보장해야 할 것을 최악국의 의무로 지우고 있지만 이 유료염손해배상보장법상의 절차가 통상의 소송 절차와는 뭐 다른 점이 다수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그 그 다른 점이라는 것은 첫째, 선박 소유자 또는 보험자 등으로부터 책임 제한의 시청이 있고 책임 제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소원의 핵 채권액의 확정 및 책임 제한 기금의 배당을 위한 절차로서 개별 소송과는 별도의 집단적 처리 절차의 방식을 채택한 결과 각 피해자의 소원의 핵 채권액은 책임 제한이 관련된 한그 절차 내에서 확정되어야 하고 그 확정된 채권액을 기초로 해서 책임제한 기금으로부터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유료염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제한 절차도 국제기금협약 제7조 제6항 제1문에서 말하는 절차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법 제23조에 의한 소송고지와는 별도로 국제기금에 대한 고지의 허용을 규정한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 국제기금은 책임자 절차 내에서 채권이 확정되었다고 해도 본래 국제기금이 당사자가 아닌 재판 절차에서의 판결이나 결정 또는 기금이 어, 당사자가 아닌 화해 등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어, 국제기금협약은 한편으로는 당사자로서 피해자와 선박소유자, 어, 보험자 등과의 이 사이의 소송 절차에 국제기금의 참가 가능성 의 확보를 요구하는데요. 를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당의 소송의 당사자로부터의 소송고지의 보장을 요구하게 됩니다. 어, 이에 더하여 당사자가 고지한 경우에 그 고지가 법원이 속한 국가의 국내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르고 국제기금이 실제로 그 절차의 당사자로서 유효하게 참가할 수 있는 시기 방법으로서 행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있어서 법원의 판결이 그 나라에서 종국적 또는 또한 집행가능한 것으로 된 후에는 국제기금이 그 절차에 참가하고 있지 않아도 그 판결에 관한 사실 및 인정에 대해서 다툴 수 없다고 하는 의미로 국제기금을 구속하고 있습니다. 유료오염손해배상보장법은 당해 절차에 대해서 고지가 이루어졌다면 국제기금이 그 절차에 참가했는가 아닌가를 묻지 않고 그 소송 절차의 결과를 국제기금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책임자한 절차에 있어서 확정된 결과로서의 채권액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법 제35조가 국제기금의 책임자한 절차에 참가를 인정하고 이 법이 관계당사자로부터의 국제기금에 대한 구제기를 확보한 것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이 보장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 국제기금에 대한 고지는 책임제한 절차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책임제한을 신청한 자, 즉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 등인데요. 이러한 그 신청자, 수익채무자 또는 책임제한 절차에 참가한 제한채권자의 누구라도 관계없이 소송계속의 사실에 대해서 할수 있습니다. 고지는 당사자의 의무는 아니고 권능이라고 어, 볼수 있겠습니다. 어, 이 규정에 의한 고지는 선주책임제한절차법 제21조 제1항 각호의 사항 즉 어, 1. 사건 번호와 사건 명칭 2. 신청인과 알고 있는 수익채무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이들과 사고고 선박, 구조선박 또는 구조자와의 관계 3. 주문 4. 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 5. 어, 책임한도액 및 공탁된 금액 또는 공탁보증인의 상호 6.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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이 서면을 국제기금에 다시 송달해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 다음은 제37조 국제기금에 대한 책임제한 절차 개시결정 취소 공고 등의 송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7조 국제기금에 대한 책임제한 절차 개시결정 취소 공고 등의 송달 제1항 법원은 국제기금이 책임제한 절차에 참가하거나 국제기금에게 법제 36조 제3항에 따라 서면을 서면을 송달한 후에 법제 41조에서 준용하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절차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적은 서면을 송달하고 법제 41조에서 준용하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절차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83조 제1항 및 제85조 제1항에 따라 공고한 경우에는 그 공고사항을 적은 서면을 국제기금에 송달하여야 합니다. 한다. 제2항 법제 37조 제1항에 따른 송달에 관하여는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자한 절차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조문은 국제기금이 책임자한 절차에 참가한 후 또는 국제기금에 대해서 고지가 있은 후에, 첫째, 책임자한 절차 개시 결정에 관해서 공고한 사항에 변경이 생기, 생긴 경우, 어, 두 번째, 절차 개시 결정 취소 공고, 책임자한 절차 폐지 결정 공고 또는 책임자한 절차 폐지 결정 취소 공고가 있은 경우에, 어, 각각 국제기금에 대한 송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그 내용을 담은 규정입니다. 어, 다음은 책임제한 절차 개시결정 취소 공고 등의 송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국제기금에 대한 송달 의무는 책임제한 절차 개시결정이 있은 경우에는 공고된 사항 법 제41조 책임제한 절차법 제21조 제1항 각호에 된, 규정된 공고된 사항에 변경이 있은 경우에는 관리인 신청인 알고 있는 제한채권자 및 수익채무자에게는 그 변경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하여야 합니다. 책임제한 절차에 참가한 국제기금에게도 변경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송달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국제기금이 참가하지 않아도 책임제한 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취지를 고지한 경우에도, 고지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서면으로 송달해야 합니다. 책임제한 절차 개시결정이 취소된 경우, 책임제한 절차의 폐지가 결정된 경우 및그 폐지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각각 그 취지를 공고하면 물론 관리인, 신청인, 알고 있는 채권자 및 수익채무자에게는 그 공고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책임제한 절차에 참가또는 고지를 받은 국제기금에도 송달하게 됩니다. 이 서면으로 송달해야 할 의무는 책임제한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이 이를 부담하게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기금에 대한 서면의 송달에 대해서는 선주책임자한절차법 제8조를 준용하고 있는데요. 이 송달은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할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주책임자한절차법 제8조를 준용한 것은 이 조문이 공고 및 송달에 관한 규정이지만 공고,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송달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정만으로는 법 제41조에서 준용한선주 어, 책임제한 절차법 제8조의 적용을 어,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 다음은 제38조 방제조치를 한 선박 소유자의 책임제한 절차의 참가에 대해서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38조 방제조치를 한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절차에 참, 어, 참가 제1항 어, 방제조치를 취한 선박소유자는 방제조치의 비용 등에 관하여 제한채권을 가지는 자로서 어, 책임제한 절차에 참가할 수있니다 제2항 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책임제한 절차의 참가에 관하여 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절차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5조 및 자의 48조를 준용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은 선박소유자가 방제조치를 취한 경우 선박소유자의 방제조치 비용 등에 대하여 선박소유자가 제한책권자로서 책임제한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매우 이제 특이한 조항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책임제한 절차의, 책임제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책임 제한 절차 개시 신청을 선박 소유자가 하게 되는데 어, 이그 채권의 그 채, 선박 소유자가 부담해야 될 채무가 되겠죠. 이이 이 채무의 범위에 선박 소유자가 방지 조치를 취했을 때는 그 비용에 대해서도 어, 일종의 그 선박 소유자가 오히려 채, 자기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는 형태로 어, 배당을 받기 위해서 어, 책임 제한 절차에 참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반적인 그 사법, 민법의 그 개념으로 봤을 때는 매우 특이한 형태의 규정이다. 이렇게 볼수가 있겠습니다. 어 책임협약 제5조 제8항을 수용한 규정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어 방제조치를 한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절차에 참고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책임협약 제5조 제8항에서는 선박소유자가 오염 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부담한 상당한 경비 및 자발적으로 지급한 상당한 희생에 관한 권리는 기금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를 가진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 우리 유료임손해배상보장법 제38조에서도 책임예약 제5조 제8항을 수용해서 책임제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선박소유자가 방제조치를 집행한 경우에는 자기가 부담한 방제조치 비용 등에 대하여 제한채권을 가진 것으로 보고 그 채권액을 가지고 책임제한 절차에 채권자로서 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박소유자에게 유료임손해 방제조치를 집행할 것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어차피 그 손해가 발생해서 책임제한을 신청한다고 하면은 원래 이제 이러한 이제 방제 조치 비용 등에 대해서 어, 추가 손해가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선박 소유자 입장에서는. 근데 반대로 국제 기금이나 또그 보험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이제 손해 방지나 경감 조치를 취해 가지고 손해를 줄일수록 어, 보험금 지급액도 줄어들고 손해도 전체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러한 손해방지조치를, 방지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선주 입장에서는 방지조치를 했는데 이제 크게 성과를 못 보고, 어, 손해가 커져서 책임제한 절차를 개시 신청을 하게 된다면, 자기 손해만 더 늘어나기 때문에 방지조치, 방지조치를 하는데, 방지조치를 하는데 상당히 이제 그 소극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방지조치를 하고 그 비용도 어, 책임제한 절차에 그 선박소유자가 채무자이지만 은채권자 입장으로 다시 참가를 하게 함으로써 방제조치를 좀더 그 적극적으로 할수 있는 이런 계기 또는 동기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 선박 소유자의 방제조치 비용 또는 손해에 대해서 그 책임제한 기금에 참가를 인정해도 제한채권자의 배당을 받을 금액은 결과적으로 극단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수가 있고요. 조금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특히 법제 21조에서 규정한 국제기금으로부터 이 보상제도와의 관계에서 제한기금으로부터 배당받지 못한 부족액에 대해서 제한재권자는 국제기금으로부터 보상받아도 폐해는 적은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어, 상당히 이 제도 자체는 합리적이다 이렇게 볼수가 있겠습니다.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좀 특이한 제도이긴 합니다만 은 어, 제도 자체는 합리적으로 어,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이 손해방지 비용이라는 것은 유류오염 손해방지 조치 등 중에서 선박소유자가 그 조치를 집행한 경우에 그 조치에 소요된 비용 및그 조치에 의해서 당해 선박소유자에게 생긴 손해 즉 선박소유자의 손해방지 비용 등은 유류오염 손해에 포함되어도 손해배상 청구의 관계에서는 결국 책임주체 본인이 자기 자신에 대한 청구를 하는 것이 되어서 청구권이 생기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선박소유자 자신에 의한 유료 오염 손해 방지 조치의 집행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책임제한 기금과의 관계에서 이 선박소유자 등의 방지 조치 비용 등을 제한 채권으로 보아서 책임제한 절차의 참가를 인정한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정책적인 이러한, 어, 규정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만약 이런 규정을 두지 않는다면, 선박 소유자로서는 사고가 책임 제한의 대상이 될 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지 않는 이상은 어, 그런 책임 제한을 받아야 정, 될 정도로 클, 크게 사고가 발생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당연히 손해방지 조치를 하지 않겠죠 어, 오염방지 조치를 하지 않고 손해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 이러한 규정을 틈으로 정책적으로 틈으로서 선주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줄이기 위한 어, 노력을 할수 있도록 어, 유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어, 볼수 있겠습니다. 이 책임제한 절차 참가의 요건으로는 국제기금협약상 그 비용 및 손해는 선박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집행한 방제주체에 소요된 비용 및그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일 것으로 어, 요하고 이러한 조치는 상당한 조치일 것을 요합니다. 어, 자발적인 조치라는 요건은 해양경찰청이나 국제기금의 요구에 의한 조치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자발적인 방제조치가 불충분하여 해양경찰청 등의 국가기관이나 국제기금이 지도적 명령이나 요구에 의하여 초과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방제조치의 목적이 유류오염의 피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 선박 소유자가 집행한 방제 조치이기만 하면 굳이 관련 국가 기관이나 국제기금의 명령이나 공고의 한향 경우에도 구별하지 않고 책임자한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있습니다이 문구 자체로는 보면 자발적인 방제 조치가 어, 있어야 되는데, 어, 실제로는 이제 그 유료 오염 사고가 발생했을 때 는 주로 이제 해양경찰청 등 각국의 그 관련 당국에 의한 여러가지 지도적 명령이나 요구에 의해서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꼭 이런 자,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되지 않고 자발적이라 주관적인 요소를 굳이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없이 어 실질적으로 그 선박소유자가 방제조치를 집행했다면 그 비용은 모두 어, 책임제한 절차에 참가할 수 있도록 보는 것이 이 조문의 취지를 좀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어, 책임제한 절차에 참가한다는 것은 자기가 가지는 모든 제한채권을 가지고 책임제한기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아야 할 절차에 관여하는 것입니다. 어, 책임제한 절차에 참가하려고 하는 선박소유자는 제한채권의 내용 등을 책임제한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의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합니다. 어, 제한채권 신고서에는 1. 어, 책임제한 사건의 번호 2. 참가인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국내 송달을 받을 장소 없는 참가인의 경우에는 송달 영수인의 성명과 주소 3. 제한채권의 원인 및 금액과 그 산정의 기초를 기재하고 4. 선주책임제한절차법 제43조 제2항 각호의 사항 외에 제한채권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와 제한채권으로 보게 될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어, 제한채권의 신고와 관련해서 각 증거서류 또는 등본이나 초본을 어, 첨부해야 합니다. 어, 제한채권 신고서의 제출과 관련해서는 개시결정과 동시에 법원이 정한 어, 제한채권의 제출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어, 제출이 제출방식 제출기간에 위반할 때에는 그 제출은 각하가 됩니다. 다만, 규책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출 기간 경과 후에도 채권 조사 기일 종료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이 각화된 경우에도 즉시 항구는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그 39조, 제39조 소송 절차의 중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9조 소송 절차의 중지, 제1항, 법 제41조에서 준용하는 선박 소유자 등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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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그 소송 절차의 중지를 명하거나 중지결정의 취소를 할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선주 책임제한 절차법 제61조의 규정과 동일한 취지인데요. 이 법에 기한 절차 외 소송에 대해서는 국제기금에 의한 참관의지는 국제기금의 고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하여 약간의 변경을 하여 규정한 것입니다. 제한채권자 또는 방제조치를 행한 선박소의자가 제한채권의 제출을 한 경우에 그 채권에 관해서 국제기금에 대한 손해보상을 구하는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그 소송 절차의 중지를 명할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다음은 소송 절차의 중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책임제한 절차의 개시로 관련해서 이미 계속되고 있는 제한채권에 대한 유료염 손해배상청구소송 또는 보험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지급청구소송을 중단시키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는 한편으로는 책임자한 절차에 참가하도록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한채권이 아니라고 판단할 것에 대비하여 별도 절차로 동상의 소송을 할수 있습니다. 절차외 소송을 수행함으로써 그 소송에서 제한채권이 되어 폐소할 것을 고려하여 예비적으로 책임자한 절차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책임자한 절차와 절차외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절차 내의 확정과 절차 외 소송의 결과가 모순하는 경우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요. 책임재한 절차 중의 사정재판에 대한 이의 소가, 이의의 소가 계속되는 때에는 어, 절차 외 소송을 책임재한 법원에 제기하고 책임재한 법원은 다른 법원에 계속 중인 절차 외 소송의 이송을 구함으로써 다시 책임재한 법원에 계속 중인 절차 외 소송과 그 사정재판에 대한 이의 소와의 변론 및 재판은 병합해야 하고 판단의 모순 조처를 조촉을 저촉을 가능한 한 회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제 39조 제1항은 다시 절차 외 소송이 선행해서 합해서 판단해야 할 기회를 잃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절차 외 소송의 중지를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입니다. 이 절차 외 소송을 수행할지 책임지한 절차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첫 번째로 할지에 대하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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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 절차에 참가한 때는 책임자한 절차 내에서 확정된 결과에도 구속이 됩니다. 국제기금으로서는 양 절차의 판단에 의해 합일 확인에 대해서 확립에 대해서 다수의 이익을 가지게 되는데요. 절차 외 소송에 국제기금이 참가하고 있고 또는 당의 소송의 계속에 대해서 고지가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당의 소송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직권으로 소송 절차를 중지해도 원고로서는 일반의 선주책임제한 절차의 경우와 달리 채권이 제한된 잔액에 대해서 국제기금에 대해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불이익을 받을 것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국제기금에 대해서 국제기금협약 제4조 제1항에 의해서 보상을 구하는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그 소송의 원고인 제한채권자로부터 제한채권이 제출이 되어 있거나 또는 원고인 선박 소유자로부터 모든 제한채권의 제출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소송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국제기금은 책임제한 절차 계속의 고지를 받음에 의해서 또는 책임제한 절차의 참가에 의해서 책임제한 절차 내에서 확정된 사실, 특히 손해에게 구속되고 통상 책임제한 절차에 있어서 배상된 손해에 대해서 국제기금의 보상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책임자한 절차에 있어서 제출된 채권에 대해서 절차 내에서 확정된 결과 국제기금협약 제4조 제1항에 기한 보상청구소송에서 확정된 결과와의 사이에 모순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이익이 크다고 보겠습니다. 국제기금으로서는 보상청구소송의 결과가 선행하지 않고 당해 소송 절차가 중지되는 것을 희망하는 것이지만 피고인이 국제기금의 소송 절차 중지의 주도권을 가지도록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직권으로서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국제기금으로서는 직권의 발동을 촉구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소송 절차의 중지를 명하는 것은 절차 외 소송의 수소법원 또는 국제기금에 대한 보상청구 소송의 수소법원입니다. 소송 절차가 중단된 때는 법원도 당사자도 소송 절차를 유명하게 행할 수 없습니다. 중지에 의해서 기간의 진행도 정지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절차 외 소송의 절차가 원고의 신청에 의해서 중지된 경우에도 원고가 재차그 소송의 진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해서 중지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군으로 소송 절차가 중지된 경우에는 원고는 중지명령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 오늘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는 첫째 국제기금에 대한 책임제한 절차 계속의 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해서 설명해 봅시다. 두 번째, 국제기금에 대한 책임제한 절차 개시결정 취소 공고 등의 송달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해서 설명해 봅시다. 세 번째, 방제조치를 한 선박 소유자에게 책임제한 절차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의 취지 또그 어, 유용성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 보도록 합시다. 어, 이상 어, 제 27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